니네 것도 내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요 그래서 오랜수에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형 살이 들어있어서 손으로 관재가 걸려있다 이랬어 내가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거라 그랬어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가 복을 넣어 주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한테는 복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린 사람 있잖아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에 의지를 해. 한 가지에 빠지면 한 가지 의지를 해서 거기에 오링을 많이 해 근데 이런 사주로는 만약에 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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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입을 대면 말수를 먹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유은정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 가다 가다 그런 게 사주에 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그 다음 술을 끊을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사주에 올해 운은 좋은데 이런 사고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운 좋은 해도 가다 가다 나쁜 게 들어있다는 얘기, 이 사람 사주에. 근데 이거는 이 사람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거야. 술을 먹으면 내가 기억 딱시힌다 그랬잖아. 하고 나서 여기를왜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건 맞는 얘기야, 이 사람. 자기가 만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봐서 이분은 술 절대 못 끊어. 근데 올해 수에는 잘못하면 이 사람 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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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잘 지내셨죠? 나요 아, 항상 잘 지내요 <웃음> 이번에 또 몽골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다 오신 거 같은데요? 아백령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어디에 있을요 그게 인천에서 왜 그냥 이북이 제일 가깝다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음... 백용도은배 타고도 가셨겠네배 타고 4시간 정도? 4시간, 3시간만, 4시간 정도? 그렇게 멀어요? 네, 시 네, 생각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뭐 이북하고 제일 가까운데 거기 거기는 하나가 이북이고 이쪽이 이북이고 이쪽은 한국이고 이러잖아 지금 거기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배편이 열리지 않으면 못 가요 서해는 안개가 많이 끼잖아. 안개가 끼면 못 가. 왜냐면 배가 가다 잘못하면 저기 할까봐, 넘어갈까봐 그랬는지 안개만 딱 끼면 거기는 딱 정지를 시켜버려요. 어, 그래서 안개가 없어야, 근데 예약해놓고도 안개가 끼면 우리가 딜레이가 되고 못 들어가고 거기 만약 들어갔을 때도 안개가 껴있으면 못 나오고.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나올 때도 날씨가 좋았고 가서도 날씨가 좋아서 하여튼간 잘하고 왔어요. <웃음> 네. 선생님,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응. 한번 봐주세요. 응. 생각보다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한참 좋은 나이고 지금 이렇게 봐서는 또 좋은 나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사죠 왜냐면 이이이 이, 이 부채는 처음 보여드리죠. 어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 주는 거. 행복을 넣어 주고 어뭐 재물 같은 거뭐 이런 거 행복을 많이 넣어 주는 거. 왜 사람이 그러잖아. 내가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짜증이 나고 뭔가를 사고 치고 싶고 뭔가를 저질러고 싶잖아. 그래서 이 부채는 복을 주는 부채. 쉽게 말하면 그니까 어떻게 보면 도사할아버지가 약독도 내리는 부채기도 하지만 은 좋은 일을 많이 담아주는 부채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담아줘야 되는 사주다 그래 다아 이렇게 봐서 다봐주시 왜그냐면 이 사람은 가면 가면 한 번씩 사고를 쳐야 되는 사주고 자기도 몰라 내마 같지 않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오늘 내이 부채를 처음 끓여놨는데 이 부채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고 싶은 거야, 힘을. 왜냐면 용기를 가져라.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가 자꾸 꼬이는 형국이다 그래. 그리고 가다가다가 내가 기억이 멈추라는 형국이야. 기억이 멈춘다는 게 뭐죠? 기억이 멈추라면뭐 술을 많이 먹어서 멈추든지 아니면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뭔가를 저지른다든지 음. 어, 그런데다가 이런 사람은 좀 만약에 음주를 많이 한다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 어. 그래갖고 내게 내것 같지 않고 남에게내것 같고 이렇게 바뀌라는 형국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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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그래, 이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 원래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딴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그래 응,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보다는 딴 거를 이, 이렇게 이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뭐 경찰이나 뭐 소방서나 이런 게 됐어야 돼, 이 사람이 근데 조금 약간 거만한 것도 있어 너무 사람이 좀잘 나가잖아 그럼 자기 위에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 내 것도 내 거, 니네 것도 내거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랜 수에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형살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관제가 걸려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거라 그랬어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가 복을 넣어주고 싶다 그랬잖아 만인의 복을 넣어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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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 근데 또 자존심도 강한 사주 욕심도 많은 사주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자기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얘기 근데 인간의 덕은 많지 않다 그래 이렇게 우리 할미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래 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사람 하는 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 응. 지금 하는 일은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라는 형국이고 또또다 들여 놓또 올라갔다 다시 또 밑바닥을 치라는 형국이고 아니 그게 만들어 이 사람 사주에서 자꾸 그러니까 오래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내 말은 응응. 이게 뭐 뭐하는 사람인데 그래 도대체가? 제가 응? 말씀드리고 선생님 보기에는 이분 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그러잖아 사주상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안치고 이렇게 형자리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 나라 밥을 먹어야 괜찮은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 지금은 네. 내가 가는 길에 거꾸로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보니까 뭐 흔들어가면서 노는 것도 보이고 춤추는 것도 보이는데 그게 난 그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 음, 막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푸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 이 사람은 그래서 약간 기억력이 조금 이렇게 내가 네, 이제 그렇죠? 술을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좀 단절되는 사주라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야 돼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네.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신화 아이돌 옛날 아이돌 신화 그룹의 신혜성 씨. 모르고 하여가 그럼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가수죠. 음, 음, 음, 음, 음, 이분이 이번에 음. 음주운전을 해서 사건이 터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분이 과연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있을까 근데 올해 운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 내가. 운은 나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운 좋을 때도 중간중간 나쁜 기운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뭐 해결이 아주 안될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아니라고 버틴 게지 않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해결이 그렇게 뭐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그렇지만은 그래도 음 그렇게 쉽게 막저기 하지는 않을 건데 해결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음, 할아버지가 아까 또 부채로 또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줬잖아. 넣어줘야 된다고. 왜냐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어, 사람이 막 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많아서 그렇지, 많이 이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한테 좋은 기운 좀 많이 불어넣어주시고, 좋은 일 이렇게 되고, 해결 관제 잘 해결나게 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불쌍하거든. 음. 그잖아. 자기 인기를 잘 해놨다가도 있잖아. 이런 실수를 한 번씩 가닥을 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 자기 노력을 많이 해. 아내는 네, 노력한다고 해. 근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술을 입을 대면 말술을 먹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분이 그냥 그래. 사람은 다잘 되는 게 좋잖아. 그쵸? 그냥 나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 뭐어려우시면다잘 됐으면 이분도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 뭐 점을 떠나서 이분이 잘 풀려나가서 잘 해결이 돼서 나와서 다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또 재밌게 노래하시고 춤추고 이러면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힘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그, 주 운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팬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번 아니, 근데 내가 그러잖아. 가다가 다 그런 게 사주에 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그다 그러니까 술을 끌을 수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 못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사람 사주에 올해 운은 좋은데 이런 사고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운 좋은 해에도 가다가다 가다 나쁜 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 사주에 나쁜 애는 더 나쁜 게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이거는 이 사람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거야 술을 먹으면 내가 기억이 딱끊긴다 그랬잖아 자기는 딱 하고 나서 여길 왜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건 맞는 얘기야 이 사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이 사람도 약간의 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끝끝내 먹어도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 이사람 끊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봐서 이분은 술 절대 못 끊어 그냥... 그래도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안할것 같은데도 자기가 운이 안 좋으면 한 잔을 먹고도 실수가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한 잔을 먹고 기억을 끊기려도 끊기는 사람이 있고 또열 잔, 백 잔을 먹어도 멀쩡한 사람 멀쩡해 그러니까 이거는 할수 없다는 얘기. 이 사람은 운이 그래 살아오면서. 이분이 그 얼마 전에 그 얼마 좀 됐어요. 그 동료가 결혼을 했어요. 음, 음. 이제 그 신하라는 그룹 멤버들이 다 왔는데. 이분만 막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왔어요, 사실. 음, 음. 그래서 몸이 뭐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몸이 진짜로 안좋 근데 좋... 올해수에는 잘못하면 이 사람 운에내 몸에 병이 들어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땜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뭐 근데 몸은 내가 봐선 술에 병이 올수 있고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불안한 게있다 내가 그러잖아. 할아버지 뭐라고 해서 맨지? 불쌍하다. 이 사람이. 왜? 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내가 인간의 덕이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도, 내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뭘로 의지해? 이 사람들이 풀, 얘가 풀을 수, 이분이 풀 수, 이분이 풀수 있는 거는 술이 제일 큰것 같아. 술로 풀고 술 먹어야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 술 먹어야 자기 속의 말로 막 하는, 떠드는 사람? 근데 좀 내성적이라 평상시에 말잘안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방법은? 술을 끊어야 돼. 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못 끊어. 그러니까 그냥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간다그래서 내년에 잘 넘어가면 좋고 또 후년에 잘 넘어가면 좋은데이 사람이 이 나쁜 달에 이걸 넘기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어.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나.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내가 그러잖아. 차라리 이런 쪽에 노래하는 쪽보다는 딴 쪽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이분은. 그런 쪽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요 많이 받.. 은근히 내성적이면서 많이 받아. 자기가 또 조금 만약에 인기가 없고 이러잖아.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주. 음.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대우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더 많다는 얘기지. 아, 음 어떻게 보면 불쌍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해서 잘 해결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 뭐. 그죠? 네. 음 근데 사주상으로 그래야 할수 없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